o l o g i s t have reported on instances in which apes and monkeys behaved with a p u r r e n t 어, 신영 A 네. 뭐 동물학자. 네, 네. 동물학자는 그 보고해 왔다. 네.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부그 보고했다. 그, 그 사건에 있는 네. 네. 유인원과 원숭이들은 네. 명백 명백한 명백하게 네. 어떠어떠하게 네. 행동한다. 네. 그렇죠. 좋아요. The pioneering primatologist t h 레 l a d i e 치 raised a young chimpanzee named Johnny in her Moscow home. 네. 선구적인 동물학자인 네. 이 사람은 네. 어린 침팬지,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침팬지를 그녀의 모스크 모스코 모스코가 어디예요? 모스크바. 러시아의 아 모스크바. 모스크바에. 네. 모스크바 있는 그녀의 집에서 키웠다. 네. 좋아요. 조니는 네. like to play on the roof of her house and often refused to come down. 조니는 네. 그녀의 집 지붕 위에서 노는걸 좋아했고 종종 내려오는 것을 거절한다. 네. o time, Coates found the best way to get Johnny to come down was to appeal to his emotions. 시간이 지나면서 코트는 찾아냈다. 그 네. 존이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, 그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란 것을. 아, 잘한다. 예, 그죠? h e would pretend to cry and.